이거는 인산철 배터리로 만든 시동 배터리고요 DIY로 만들었어요 2년동안 제 차에 장착을 했고 빼가지고 2년간 용량이 얼마나 변했는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M지용입니다 저희는 지난 2년간 인산철 자동차 시동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아 정말 길죠 이렇게 생긴 사각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출력이 작아요 그래서 시동 배터리로는 잘안맞더라고요 그래서 출력이 센뭐 이렇게 생긴게 원통 배터리라고 하죠 원통 배터리를 이용해서 시동 배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여기 약간 사이즈가 다르네요 아, 이 배터리를 쓰고 싶었는데 도저히 사이즈를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요거 보다는 작은 3160 32700인가 고사이즈의 배터리 셀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씩 1000개 중에 하나 정도 고장난 셀이 나오더라고요뭐 아니면 2000개 중에 하나라도 고장난 셀은 나올 수가 있겠죠. 배터리라도 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율 뭔지 알아요? 수율 뭘까요? 반도체 등에서 쓰는 거 어떤 이런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1000개를 만들면 1000개가 다 정상 작동하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몇 퍼센트는 항상 불량률이 발생해 배터리 아니면 반도체 메모리 그리고 LCD 스플레이에서도요 그때 얼마나 멀쩡한 제품이 많이 나오느냐 를의 비율을 따지는 게 바로 수율이에요 보통 95% 이상 되죠 수율이 95%다 그럼 100개 중에 5개가 불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배터리는 4S16P. 4S16P 뭔지 알아요? 네. 네. <웃음> 네. 4 시리즈 16 패러렐. 네. 병렬로 연결된 16개의 배터리 4묶음을 직렬로 연결해서 만든 12V 96A 배터리 팩입니다. 그럼 이 안에는 아까 16개 4줄을 직렬로 연결했다고 했죠? 네. 총. 96개의 배터리 셀이 들어있습니다 어우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 배터리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배터리에서 한 묶음 있거든요 한 묶음은 12V니까 한 묶음이 대략 3V 정도 되겠죠 이한묶음에전압만 계속 떨어지는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한번 확대가 될까요? 아이 배터리 잘 만들지 않았나요? 배터리 정품에다가 이거 뭔지 알아요? 선공개 열선이에요 열선도 배터리를 감싸가지고 지그재그로 네. 깔았어요 네저온에서 네, 배터리를 따뜻하게 만들려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 블루투스로 앱 연동되는 건뭐 당연히 되고 그러니까 음. IoT까지 돼 뭐냐면 와우. 어, 메인 서버에서 인공지능이 고객들의 배터리 상태를 관리하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공기는 언제쯤 되려나 한세 달이면 될까요 올 여름 목표로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 다시 배터리 얘기해 볼게요 이 부분에 16개의 배터리가 있는데 이 중에는 아마 쇼트가 난 배터리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부 쇼트로 망가진 배터리 셀은 암세포처럼 주변 배터리의 전기를 계속 빨아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쪽은 BMS의 제어를 못 받아요 BMS는 바깥의 출력과 입력을 제어하는 거지 셀 사이의 전기 이동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16개의 배터리는 그 고장난 셀 하나 때문에 다 함께 전압이 떨어지고 마지막에 방전 종말 전압이라는 게 있죠 2.5V라고 2 v 하는데 2V까지는 견뎌요 2V 아래로 떨어지면 16개가 함께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셀하나 고장나면 그냥 한줄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병렬 연결된 16개 셀 중에서 고장난 셀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전기적으로 접근하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16개를 다 뜯어낸 다음에 병렬 연결을 다 끊어요. 끊고 셀 하나하나 하나 하나의 전압을 측정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고장난 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난 배터리 셀 하나 찾자고 완전 분해해가지고 여기 스팟 용접까지 다 뜯어야겠는데 엄청 힘들거든? 네, 그 일을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수리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배터리팩을 분해하지 않고도 고장난 셀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이 방법을 쓰면 지금은 제가 인산철 배터리팩을 가지고 나왔죠. 이 인산철 배터리팩보다 더 많은 건 리튬이온 배터리팩이에요. 아마 사실 오늘 방송은 그 전문가들한테 좀 적합한 방송 같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배터리팩분본인 재조립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킥보드 배터리 수리하는 것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킥보드 배터리도 여러 개 배터리가 병렬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하나 찾냐 찾는 방법은 바로 열역학 제1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열역학 제1법칙 뭔지 아십니까 <웃음> 고등학교 때 배웠, 배웠을 텐데요 이런 멘트 네. <웃음> 네,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들어봤을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면 네. 네,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는 바뀌죠 서로 에너지의 형태가 네. 바람이 전기로 바뀌고 전기가 열로 바뀌고 아니면 빛으로 바꾸고 모든 에너지가 형태가 바뀌어도 총량은 어떻다 보존이 된다 네. 여기서 그럼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할게요 이 배터리 분량은 뭐라고 했죠 전압이 떨어지는 거야, 한쪽 라인에. 네. 네. 전압이 떨어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압이 떨어졌다. 전기 에너지가 소모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 소모된 전기 에너지는 뭘로 바뀌었을까? 이 상태에서 그 소모된 전기 에너지가 빛이 나나요? 열. 바람이 부나요? 예, 네. 이 상태에서 소모된 전기 에너지는 열 에너지 말고는 바뀔 게 없어요. 음. 즉, 요렇게 생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이 배터리팩의 온도를 측정하면 네. 고장난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네.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압이 떨어지면 에너지가 소모된다 에너지가 소모되면 어디선가 열이 날 거다 그래서 음... 배터리팩 자체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해봤어요 어때요? 보이나요? <웃음> 아 문제가 생긴 배터리가 보이지 해요. 네. 저 배터리가 네. 분명히 안에서 쇼트가 났거나 망가졌을 거예요 아... 배터리 하나가 망가지면 어때요 주변 배터리의 전압을 다 전기를 쪽 빨아먹어요 쭉 먹죠. 결국 음... 리튬 배터리 팩은 내부에 셀 하나가 망가지면 그 음... 라인 전체가 저 전압으로 다 망가져요 그렇죠. 네. 오늘은 우연히 이런 걸 발견해 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눈에 보이니까 재밌지 네. 쟤만 이걸 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어, 망가진 배터리만 충치 뽑아내듯이 뽑아내야 돼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망가진 셀을 찾아내는 방법 잘 보셨나요? 신기하죠? 하지만 매우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럼 이제 이 배터리를 수리해야 되겠죠 자 이게 고장난 배터리고요 일단 고장난 배터리는 표시를 위해서 여기를 잘라냈고요 이 배터리를 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뚜껑을 열고 분해를 해서 이 고장난 배터리를 떼어내고 새로운 똑같은 배터리를 이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100% 완벽하게 수리가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너무 힘들어요. 음. 스판용접 띄는 것도 힘들고 스판용접 다시 하려면 스판용접기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네. 네. 그럴 때 아주 간단하게 이 망가진 배터리를 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이 방법은 100% 완벽하게 복구하는 게 아니라 한 8, 90% 정도 복구하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망가진 배터리 셀 있죠? 이 셀의 연결을 이 팩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팩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한번 까볼게요. 네. 저희 겁니다. <웃음> 예 저희 건데 까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팩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망가진 셀 있죠? 네. 망가진 셀 스팟 용접을 떼어내고 그 사이에 전원체인 베이클라이트를 넣었어요. 그럼 이 배터리는 다른 배터리에서 이제 전기를 못 뺏어갑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이한 줄의 용량이 줄어들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응급조치를 했으면 이 배터리를 사용하기 전에 밸런스를 한번 맞춰줘야 됩니다. 일단 밸런스를 맞추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위로 맞추는 거, 아래로 맞추는 거.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전압을, 뭐, 밸런스 충전기 가지고 각셀의 전압을 세팅할 수 있잖아요. 전압을 최대 충전 전압인 3.6V, 아, 3.6V 정도로 맞춘 다음에 전체를 다 충전시켜주는 거예요. 밸런스 충전을. 그럼 전체 전압이 배터리 전압이 3 6 v 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사용하면 아마 누가 가장 먼저 전기가 전압이 빨리 떨어질까요? 이셀 하나가 빈요 묶음이 먼저 떨어지겠죠? 그럼 같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충전하면 같이 충전이 되고 제 생각에 이 상태에서 밸런스 충전을 하고 쓰면 이 배터리 하나 있죠? 이요 용량, 요 용량이 유관평가 어, 그렇거든요? 6A 정도를 아마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90, 아까 96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90A 정도를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떨 때한다게 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배터리팩이 고장 났는데 그게 딱 뜯어보니까 구할 수 없는 셀이야 그럴 때는 응급조치로 망가진 셀만 이렇게 차단을 해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저희 시동 배터리 소개하다가 그 소개에 앞서 우연히 망가진 셀을 가진 그 팩을 발견했고요 이 팩에서 망가진 셀을 어떻게 수리하는지 간단한 조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 인산철 시동 배터리에 대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